수업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세요하시죠 네. 뭐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났어요 크리틱 쉽요않아요안녕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웃음> 행복해요. 역시 크리틱 매운맛이 최고죠. <웃음> 네. 이곳은 저희의 편집실입니다. 홍영이 음, 학생의 면집실을 급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이 학생. 편집실이 열명의 연체 적응 중 가장 멋지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아, 그쵸, 제가 편집실 구경하시겠어요? 도도 될까? 요 네, 저는 우선 인사트 따시죠, 인사트. <웃음> 모두 원인 아, 흔적. 음, 제일쿼터 실습장을 찍고 나무장판을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편집실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흔적들, 컨티뉴 네. 앞에 보면 은 이상한 메모도 있습 <웃음> 여기 1 관리 철저하게 하신다고 내는거야 <웃음> 어떤 영화를 편집하고 있어요? 저는 제 졸업작품 초록집이라는 네. 졸업작품을 <웃음> 네, 연출을 했고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반마 ㅋ <웃음> <웃음> 윤다영씨가 네, 저에게 선물한 그쵸 그렇죠 귀여운 마우스패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색질이 있어주면 편집실의 분위기를 내기에 좋습니다 영어 학교인 척을 할수있어요다 영어 학교시잖아요 아 <웃음> 당신도 그러시잖아요 연영지 <웃음> 학교시잖아요 다음은 10명의 학교 전장도 없다고 소문이 난제 편집실인데 지금 저희 PD님이 <웃음> 시도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 네, 저는 바다로 간 물고기 클립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음. 윤다현 네, 음. 감독님의 음. 편집실이. 원래 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네. <웃음> 텅 비어 있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아주 간소화된 음. 편집실을 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기분이 감독판에 등장한 <웃음> <웃음> 감독판에 등장한 저 주인공이 저는 남자가 배터리 <웃음> <우리> 배터리 터리 <웃음> 저희 편집실은 1명의 연주 전공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출연한 홍윤이 학과 이렇게 친절하게 어느 곳이 불 켜지는지를 좋았어 최종 편집 락이 얼마나 지 <웃음> 저랑 룸메이트시기도 하잖아요. 아, 그니까요. 같이 열세 마리 금붕어 거느리면서 네. 영원히 얽혀 얼켜 걸어갔어요. 말도 얽히고있어요 <웃음>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응. 해주가 보고 있을 때 해주가 나가면 물고기들이 도인다고요. 감독님은 직접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네. 13마리 금붕어를 거느리며 살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웃음> 네, 뭐 하고 계시죠? <웃음> 그때 달리 열 쪽간 그 컷을 다시 준비하시는 건가요? <웃음> 네, 지금 저는. 프로덕션 룸에서 자고 있는 동기를 찾아왔습니다. 연희 씨 연희씨 싫어하세요. <웃음> 연출과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신 홍연희 씨. 이곳에서 작업하고 계신가요? 계시나요? 네. 의자에서 나 의자에서 자다가 <웃음>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야전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하신가요? 이제 관련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같 그래도 학교 1층에 샤워실이 있어서 쾌적한 <웃음> 생활할 수가 있답니다 아! 편집해야다 <웃음> 성실하시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연출전공 38기 윤다영입니다 이제 브이로그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졸업영화 촬영을 끝내고 매주 편집 크리틱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일 편집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의 다채로운 활동을 담아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뭔가 배우기에는 1년이란 시간이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제가 올해 세개의 작품을 연출할 수 있었고 어, 팀과 협업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 굵은 1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카파에 온 덕분에 바쁜 일정 속에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할수 있었고 좋은 교수님들의 조언과 가르침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영화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다영이었습니다.